자 다섯 번째 캠페인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번엔 드루이드의 이야기인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이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어, 고독한 존재인데 음 유적이 있네요 이 유적을 분석할 수 있네요 예전에 이거를 못 했던 걸로 기억한는데 그쵸? 한번 해 봅시다 자 분석한 데 3턴 걸리고 자 완료됐죠 결과물을 한번 얻어볼게요 호잇 아 경치 얻었습니다 좋네요 자 계속 올라가 볼게요 자 캠프를 발견했고 이게 우리 팀의 캠프인 것 같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픈 애가 있어요 아픈 애를 누가 치유해줄 수 있을까 이건 좀 아야될것 같은데 아이렌뭐 얘가 아까 전가 드루이드였던 것 같은데 얘가 포션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그 건물이 있나봐요 생산 건물이 디스펜서리라고 있고 수학까지 담당하고 있네요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스파이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얘가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면 디스펜서를 여기다 짓고 그리고 나무가 부족할 거니까 니가 나무를 캐고 나머지 두 명은 이쪽에 좀 자리 좀 없애 놓을게요 여기 있죠 여기? 자 이거 캐고 얘가 이거 캐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벌써 만들었어? 벌써 만들었네? 어, 그러면, 니가 이거 하고, 얘 있죠? 아키텍처가 나무를 캐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롤 체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만드는데 나무 4개가 필요하다니까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음. 자, 스파이스가 40개 모였으니까 바로 약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죽기 일부 직전인데 좀만 버텨봅시다 으 아파요 자얘 일단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약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아픈 아이가 디스펜서리를 클릭하구나 아니 면 켈반을 클릭한 다음에 치유하면 된다 오케이 호잇 한번 보죠 행복하네요 좋아요 자 이제 주목적을 한번 봅시다 여기로 가야되죠? 보니까 광석 200개 나무 200개가 필요한데 나무가 어디있죠? 나무 이쪽에 있나요? 그런것 같죠? 그러면 이동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가 한번 탐사를 떠나겠습니다. 이해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 할일 없을 거야. 잠깐만. 뭔가 못 보던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라색. 보라색이 보이죠? 저희한테 안 좋은 오라인 것 같아요. 하베스팅 하베스팅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잠깐만 얘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 범위에 다 해당된 것 같죠 지금 나무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렇단 말이지 아 드루이드 갈수 있대요 그럼 드루이드 이동합시다 자 이동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사인 한 다음에 아 이게 있었구나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키텍처가 이오라를 해제시키는데 20턴 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확 가능 시간이 20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한 가까운 데서 수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 나무꾼 오두막을 만들도록 지시내고요 얘는 이동하는 게 맞아요. 벌써 만들었니? 어, 음, 그럼 네가 나무 캘래? 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얘, 너 드루이도 한번 해보렴.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자, 이렇게 넣고. 아, 이것도 한데, 2턴 걸리는 건가요? 어, 2턴 걸리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한번 기다릴게요 1턴 남았고 자 끝난 것 같아요 19턴 동안 오라가 해제됐으니까 빠르게 그벌목을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이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얘는 이거 할게요 그냥 그냥 드루이드로 전직 시킬게요 좋아 자, 나무가 쌓였으니까 아키텍처 여기다가 광산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요 오얘 진짜 빠르게 만들죠 이건 나중에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찍었니? 오 이게 있어서 그랬구나 엔지니어보단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키텍츠가 더 좋은 것 같다. 엔지니어 수리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얘는 음... 에이 그냥 이건 아니라 약이나 만들래? 자 약이나 만들자. 자 이쪽도 정리되면 여기다 베이커리를 만들거예요 베이커리 어디있지? 자, 아키텍처 어디갔습니까? 쿡하우스라는게 생겼네요 근데 지금 뭐 육류가 없잖아요 그쵸? 육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베이커리가 없잖아 어 여기는 그냥 돌만 캐다 가야될 것 같아요 자, 누구나 있니? 응, 음, 기다리고. 자, 다 됐으면, 자, 이 아이가 여기서 방석 캐고, 그 다음에 나무 캐서 한명더 고용합시다. 얘죠? 얘를 여기다가 나무 지정을 시키겠습니다. 아는, 20턴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여 가야겠죠. 기도합시다. 자, 좀만 버티고. 해제가 됐죠. 다시 벌목합시다. 물건 라인이. 이거는, 어,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이거 해자 아니면 니네 이거 물 마셔도 되고 약물 마시던가 한번 더 마시고 됐어요 그리고 일일 시킵시다 자 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무 벌목을 시킵시다 자너도 어? 잠깐만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자그다음에 벽돌도 챙깁시다 아시 턴을 확인해봐야 되겠어 30턴 남았지?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가기 전에 많이 챙길 수 있어요 쿼리 하나 찍고 자 이렇게 하고 응 기다릴게요 됐고 넌 다시 이거 채집하고, 나무, 채집 두 명이 하고 있고. 자, 하나는 만족했고, 이것도 금방 끝날 거예요. 아, 또 오라가 생겼죠. 해 마라. 또 기도합시다. 기도시킨 다음에 자 광석 하나만 더모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역할 끝났으니까 다시 나무를 벌목시키면 아 벌목시키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만족했고 남은 거는 일반 광석 이거 있죠. 잠깐만. 이거 파괴해야겠다. 아니, 잠깐만. 이거 왜안 돼? 여기, 어, 확인을 시킨 게 맞겠죠? 아니, 좀만 더 챙기자. 이게 없어지면, 뭐 다음번에 돌이라도 켤수 있겠지 아닌가? 돌이 안 켜져요 젠장 일단 돌 없이 갑시다 이번엔 자3턴에켤수 있습니까? 안돼요 가야돼 갑시다 자여기도 이동하고 나무 좀 최대한 챙기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챙길게요 이번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많이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약은.. 어 그래서 약 작아서 다행이네요 갑시다 이번엔 여기로 가야겠죠? 자 이번 목적은.. 음.. 뭔가 보호구역에다가 캠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나무는 많이 모였고 광석 더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 먹을 걸좀 챙겨야 되는데 우리 베이커리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동을 합시다 어? 스이거. 이거 음... 재난을 알려준다는건데 신기하네요 근데 일단 이쪽에다가 아 이것도 보호받고 뭐 있죠 좋아요 여기다가 건설할게요 자 아키텍처 어디갔니? 아키텍처 레벨업 됐네요 일단은 인스턴트 리페어로 합시다 이게 나올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 아이가 캠프 먼저 만들고 자 캠프를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는 하게 맞아 그리고 다른 애들 있죠 다른 애들은 어허 일단 드루이드가 기도를 해야 될것 같다 자 이렘모 기도합시다 이게 완성이 되면 헌팅그라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쿠크하우스를 만들어서 먹을 것좀 회복을 시킵시다. 그냥 맞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다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바깥에 걸쳐져 있는 것들, 이런 것만 좀 챙겨줍시다. 이런 거 잠깐, 잠깐 좀 챙겨줄게요. 음. 너 설마 제약 있니? 어 잠깐만 그러면 자미카 가지고 좀 탐색을 해봅시다 여기로 보내버릴게요 됐어 자 얘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건설 완료됐나요? 아사터 남았네요 그쵸? 너는 여기까지 갔다 오고. 자, 좀 기다리고. 어, 오우라 사라졌죠? 뭐야, 이거? 아, 한턴 남았다고? 여기도 오우라가 있네요. 음. 번거롭죠? 자. 여기서 시장을 빌고 올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동을 합시다 아 이거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럼 내가 나중에 드루이드 데려올게 얘가 다시 본질은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너 뭐하니? 됐어요 자 헌팅하우스 만듭시다 자 아키텍처가 이거죠 사냥꾼의 오두막을 만들어서 주변에서 좀 사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만들게요 그리고 드루이드는 역할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걸 합시다 여기 갔다 올게요 자애널라이즈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애가 자미카죠 자미카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진짜 할수 있는 게 없네 여기는 레이크고 나중에 낚시할 때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잠깐 밖으로 나갔다 옵시다 아 이렇게 할게요 그이 아이는 또 건설을 해야 돼요 여기다 지신 내렸으니까 이동을 하겠죠 그래, 그 다칩시다 자 벌써 완료됐죠? 환장꾼 찾을게요 사냥꾼 누구지? 트래퍼죠 얘죠 얘가 음 일단 사냥을 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 야 그런 다음에 또 아키텍처가 쿡하우스를 만들면 되겠죠 이거를 야 다행히 이거 만들 수 있나요 여기다 만듭시다 자, 요리사를 고용하겠습니다. 자, 논네 또 있니? 얘죠. 일단 지금 해핀이 없으니까 좀 햇핀을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수확을 지지 내리고. 우리 드로이드 이동 중이죠. 그래요. 좀 기다릴게요. 벌써 완성했니? 어, 그래. 신기하구만. 우리 지식 있나?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어? 지식 있었네? 그건 몰랐었네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털이 없잖아 양털이 없으니까 일단 없는 셈 치고 놀고 있구나 얘가 요리사니까 여기서 요리를 해야 돼요 조합 요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지진 내리고 그냥 다또 놀고 있네 음 응. 기다리면 되겠다 자 조사하고 오시고요 어야 배고프다고? 자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근데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냥하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해죠? 야 네가 이거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냥해야 돼요? 아 사냥이 이렇게 고기를 핀다라고 믿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배가 많이 고프겠지만 좀만 버티면 돼요 자 됐고 이런 아픈 애들은 일단 약을 먹이긴 해야 돼요 약 있으니까 약 먹이고 자 이거 분석 끝났니? 음 어느 게 좋을까? 근데 양모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답이 없네요. 그쵸? 뭐할수 없으니까 복귀합시다. 복귀하고, 유적지 가가지고 또 분석을 하든가 할게요. 자, 치료했고, 한번더 치유하자 됐어 그리고 다시 일하자 언젠간 광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드는 버려야 될 거예요 자, 아, 좀만 버텨봅시다 난 먹을거는 만족을 했죠 너뭐하니지금 아키텍처죠? 그러면 얘가 이쪽 라인에다가 디스펜스 하나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디스펜서리 이거를 아... 근데 질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고민이죠 난몇 군데를 버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쪽에 치킨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음, 음, 여기다 지울게요 뭐 어쩔 수 없지 자그 다음에 드루이드 있죠 분석 결과 봅시다 자원이 있다고 자원이 있다고 잠깐만 아 이렇게 얻어간다고? 오케이 자 지금 갑자기 500개가 됐죠? 그리고 얘가 드로이드니까 약속해는걸 얘한테 시키고 얘는 또딴 데로 이동해서 자원 캐 준비합시다 자 광물이 필요하잖아요 광물 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광산을 지어야겠죠, 마인. 마인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오라가 생겼으니까 오라 해제하라, 이동하고. 그래야겠죠. 자, 오라 해제시킵시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약물 열심히 만드십시다 해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뭘 하든가 해야겠죠. 근데 나무가 없어요. 음 나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드루이드를 시켜야 될것 같네요. 자 드루이드한테 나무 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 달라고 할게요. 아키텍처까지 나무 번데 활용합시다. 좀만 버티면 될거예요 어차피 그 다음이 d 아이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만족하고 넘어가면 돼요자 자, 빨리빨리 이러고 난 후에 광물만 맞춰주면 되죠 우리 마이너 어디갔니? 마이너죠 얘가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빠르게 캐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 시켜도 되고요 그리도니갈래 니가 하시? 어, 이렇게 할게요 아, 제한 걸렸으니까 다시 풀러 가고 아무래도 아키텍처가 해야 될것 같아요 피비라는 애 있죠? 니가 하자 자이런그으로 이동합시다 제한을 빨리 풀어야 돼요 다 풀었니? 다 풀었죠? 오케이 여기 자원 몇개 있네? 400개? 그럼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그 동안 나무도 좀 모아주고 그리고 약물이 모자라니까 이거 좀 챙겨야 돼요 약초랑 같이 요리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거 좀 챙겨줘야 돼자 좀만 버팁시다 지금 요리하느라 좀 먹을게 또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나무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나무는 뭐 금방 캘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나무 캐고 자 이렇게 해서 여정이 끝난 것 같아요 됐어요 끝 아홉 개 먹을 건또 이런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다 진행을 했어요. 캠페인 다 진행했고 사실 이거 말고 일반 플레이가 있어요. 일반 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왠지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나 이것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챙기면 되겠다. 호이 자 다섯 개의 챕터 다 진행했죠 음 잘못 눌렀네요 나중에 이 시리즈 있죠 이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퀘스트 하나만 딱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